더알모토 셋째 덕으로 만들어주는 국내 유일 덕후바라이어티 보다크 팍팡판 입덕판 입담 준비되셨나요? 준비 얍! 컷? 아, 완벽했어 어, 완벽했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네. <웃음> 네 오빠 있잖아요 오케이. 요즘 덕후문화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면서 어. 다양한 신조어들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혹시 레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레테크요 잠시만요 테크 이게 뭔가 재테크 같고 레가 뭘까요? 뭘 재택한거죠? 레가 바로 레고인데요 아... 레고와 재테크를 합친 말이 레테크인데 레고를 해서 돈이 된다는 아, 그런 뜻이라고 아니, 해요 그렇게 멋있어.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어른들의 수집력으로 나오는 장난감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돈이 되는 장난감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네? 장난감 너 얼마면 돼? <웃음> 얼마만 되냐고 얼마나 줄수 있는데요? 저 비싸요 무슨 장비싸요 35,000원 <웃음> 10위는 18캐럿 골드 닌텐도 게임보이 닌텐도에서 출시한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급된 휴대용 카트리지 교환식 게임기인데요 출시 당시부터 어린이들의 위시리스트 1위를 차지하며 15년 동안 최고의 명성을 이어간 제품입니다 출고가는 9,800엔 주류보다는 비주류의 닌텐도만의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것이 많은 팬들의 취향을 저격했죠 1 2위에 랭크된 18캐럿 골드 닌텐도 게임보이는 도금과 군데군데 다이아몬드로 장식돼 있는데요. 이 게임보이로 테트리스를 한다면 얼마나 재밌게요? 구위는 뉴 건담 헤비웨폰 시스템. 저희 고다코 시즌 3에서도 소개되었던 전 세계 하나뿐인 건담 피규어. 뉴 건담 헤비 웨폰 시스템입니다 국내 최고 조형사 중한 분인 피아님께서 한땀한땀 만드신 48분의 1 사이즈의 수공의 건담 피규어인데요 처음에 단한 개만 만들겠다고 계약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전 세계 하나뿐인 온리 원 제품 작가의 유명도와 피규어의 가치 때문에 흥정이 꽤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현재 2억 원을 제시한 사람까지 있지만 소유주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다네요 지하이조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바로 연기파 배우 이병헌 선배님이 출연한 영화가 지하이조죠 영화 속 지하이조가 바로 이 장난감에서 영감을 얻은 것인데요 지하이조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왕구 중 하나로 이름의 지하이는 미국의 보병대를 뜻하는 은어의 약자입니다 당시 바비 인형 시리즈가 대히트를 치자 인형은 여자들의 전유물 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할 사나이들을 위한 완구를 만들자는 일념에서 탄생했는데요. 남자의 로망이 넘쳐 끓어오르는 시리즈답게 몸값도 2억 3천만원 이상? 아니, 이 금액을 내고 장난감을 살수 있는게 완전 로망이네요. 7위는 백금 검담 가격은 25만 달러, 하나로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가격이죠 89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으며, 눈은 다이아입니다 주얼리 건담인데도 프로포션이 완벽한 게 특징이랍니다 혹시 만든 사람이 건담 팬인가? 센 언니가 나타났다! 소녀들의 로망 바비 언니가 보석을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억소리나는 몸값인데요 보석의 가격도 넘사벽이지만 바비인형이라고 다같은 바비가 아니라는 사실 완성도에 따라 라벨이 색이 다른데요 이 바비언니는 상급 중에서도 A급인 플래티넘 라벨이라네요 어쩐지 완성도가 장난이 아니더라 닌텐도의 대표 상품이죠 위 슈프림이 5위에 올랐네요 본체는 2500g의 순금으로 되어있고 정면에 있는 세개의 버튼은 19.5캐럿의 다이아몬드 78개가 박혀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케이스가 플라스틱 대신 금으로 되어있어 발열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네요 자 앞서 소개된 장난감을 예인양이 갖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이름만 들어도 비싸보이네 음? 보석을 어? 들은 바비인형 <웃음> 아, <저> 굉장히 탐나네요 <웃음> 어, 저는 사실 이렇게 비싼 것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저는 게임기도 이렇게 비싼 게 있는지 몰랐어요 어. 저는 게임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골드 닌텐도이 <웃음> 자 그런데 앞으로 소개될 장난감은 더 후덜덜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합니다. 4위는 몇 면이 보석으로 이루어진 황금 루비 큐브 비싼 몸값만큼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는데요. 보석이 이게 다몇 개야? 아무래도 이 큐브로 빨리 맞추기는 무리일 것 같죠? 장식품으로 모셔도하겠네요 3위 슈타이프 루이비통 테디베어. 테디베어는 미국의 26대 대통령 이름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독일에서 만들어진 고민형이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당시 우직한 이미지였던. 테오도어 루스벨트의 애칭을 따 테디베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슈타이프 테디베어는 독일을 대표하는 장난감 회사로 높은 완성도와 질 좋은 앙골라 사냥 양모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3위에 오른 슈타이프 테디베어는 루이비통의 코트와 모자를 입고 있는데요 210만 달러, 하나로 약 24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류 업체와 꾸준히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하츠네 미쿠와도 콜라보를 했네요 미쿠 미쿠 따라다라라라 미쿠 미쿠 따라다라라라라다라라라 미쿠 미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난감 TOP10 이제 단두 계단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반발의 차이로 마담 알렉산더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인형계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리는 마담 알렉산더 8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지닌 명품 인형으로 완성도와 가치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마담 알렉산더의 의상은 숙련된 재봉사들이 수작업으로 제작한 것인데요 고가의 여성복과 견주어도 손색없을 정도입니다 실존 인물이나 영화 캐릭터를 소재로 하거나 유명 의류 브랜드들과 콜라보하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소개된 인형은 크리스찬 디올과 콜라보한 시리즈로 단 5개밖에 제작되지 않았으며 500만 달러, 무려 하나 약 57억 원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57억 원에 이위면 1위의 클래스는 어느 정도인 거죠? 대망의 1위는 일본 왕족을 위해 탄생한 장난감, 황금 흔들발! 일본의 유명한 주얼리 회사에서 일본 왕가에 납품하기 위해 만들었다는데요. 제작 시기가 2006년인 것으로 보아 어린 공주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이 장난감 말에는 30kg의 금이 사용되었는데요. 그 가격이 무려 15억원! 어? 그런데 이위인 마담 알렉산더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네요. 바로 이 황금말을 헐리우드 탑스타 부부 제이지와 비욘세가 60억 원에 구입한 것인데요 아니 그럼 혹시 이 세를 위한 선물인가요? 아무튼 판매 가격이 곧 가치를 의미하겠죠 억소리나는 수많은 명품 장난감을 제치고 제이지와 비욘세의 황금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난감 탑! 세널 모두 살펴봤는데요 혹시 순위에 버금가는 장난감이 또 있다면 댓글로 공유하는 센스 아, 이거 뭐 전체를 다 다이아몬드로 두르지 않는 이 상은 이거보다 비쌀 일이 거의 없겠네요 네, 그렇죠 너무 비싸요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으세요? 네 나도 아. 나도. <웃음> 설마 나테사달라그럴려고 했어? <웃음> 안돼요 자, 시청자 함께하는 방송 고나쿠 확장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억소리나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웃음>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하세요 야. すっきりした様違うこれは飛んだイタリア空軍のお出ましだぜ